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태국의 현재 상황은 더욱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최고위험지역 13개 지역들에 대해 야간통물도 실시하고 식당에서의 식사도 금지시키고 일부시설 폐쇄 및 엄격한 이동제한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락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봉쇄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아직도 감염되는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어떤 내용의 추가 봉쇄조치가 있었으며 방콕과 파타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요즘 어떤 상황이며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 데이트 아시죠? 최근 태국 코로나19 상황관학센터가 지난 7월 19일 국민들에게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르도록 요청하며 만약 국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1일 감염자 수자가 현재 약 3배에 달하는 3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는데요.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1 1 0명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감염자 숫자는 나날이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급기야 신규 확진자 수가 1 3천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는 108명을 기록한 데 이어 그 이튿날 7월 22일에는 13,655명의 신규 감염자 숫자가 집계되었고 8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발표된 태국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는 14,575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자는 114명이 나왔으며 집계된 신규 감염자 14,575명 중 1072명은 교도소 감염입니다. 이와 같이 태국의 신규 확진자 통계는 매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태국에서는 7월 19일부터 75세 이상의 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해 워크인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 75세 이상의 외국인은 7월 19일부터 방콕 방스 중앙역에서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접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필수 준비물로는 여권 외에도 비자 워크퍼및 영주권 서류 등이 필요하며 접종은 2번 3번 4번 게이트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이번 백신 접종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은 1차 백신 접종 단속에서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이미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을 이미 받은 인원은 접종이 거부될 것입니다. 타이 스마일 에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국 국내선 전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항 재개는 8월 4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의 축소나 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은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태국 교통부사나 민간항공국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방콕 수도권 등의 공항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국내선 발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뿌라쥬업 키리칸에서는 1차로 시노백 백신,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39세의 여교사가 접종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여교사의 남편이 원인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인의 남편은 7월 19일 아내와 함께 뿌라쥬압키리칸 병원에서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는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문에 교차 접종을 받은 것인데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어서 침실에서 쉬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래층에 있는 두 딸을 보기 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두통 증상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녁이 되어서는 아내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저녁 7시경에는 몸이 뻣뻣한 상태로 사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검을 요청했으며 사망과 백신 교차 접종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선천성 질환으로 고혈압에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백신 접종 전에 의사는 신체에 영향이 없다고 공지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도입되는 백신과 이 나라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지난 7월 21일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최고 수준 엄격 통계 지역 다크레드 존으로 지정된 방콕을 포함한 13개 도에 추가 규제 유치로 운동시설, 공원, 컨벤션 센터, 도서관과 박물관, 수영장, 미용실, 이발소 등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대상시설을 7월 23일부터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방콕에서 폐쇄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스포츠시설, 공원과 식물원, 운동장,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이 됩니다. 학습센터, 아트갤러리, 공공도서관, 박물관, 아동 및 취약 전 아동발달센터,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 타투숍, 그리고 스포츠를 위한 수영장 및 공공수영장 등입니다. 태국의 인기 관광지인 파타야가 포함된 촌부리도 역시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최고 수준 엄격통제지역 다크레드존에 포함되면서 7월 20일부터 다양한 규제 유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촌부리도청은 7월 19일 밤 23시경 촌부리 규제 강화에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규제 내용에 따르면 다크레드존에 포함된 촌부리도에서는 야간 9시부터 이길 새벽 4시까지 외출 금지, 쇼핑몰도 등 슈퍼나 약국, 은행 등을 제외하고 폐쇄되며 가 음식점은 식당 내에서의 식사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을 할수 있는 사업도 저녁 8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며 새벽 4시부터 영업이 허용됩니다 촌부리도에서는 체육관이나 피트니시설 등의 폐쇄가 내려졌고 7월 21일 밤에는 추가 규제요체를 발표하여 7월 20일부터 폐쇄되는 시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추후 새로운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특히 야간 9시부터 이길 새벽 4시까지의 외출 금지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비상사태 선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파타야, 시라차 등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검문소가 설치되고 검문시 감염 방지를 위한 앱 타이차나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검열하게 되며 지역 경계를 넘는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촌부리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 들은 폐쇄됩니다 술집과 가라오케 등의 유흥, 오락시설 그리고 투게등 합법적인 도박시설 등은 이미 폐쇄가 된바 있습니다 영화관, 극장, 당구장과 볼링장 등의 시설 실내와 야외 모두 위락시설 파티장이나 연회장 아동서비스, 양로시설, 불교용품시장 모든 종류의 마사지샵, 스파샵 미용실, 타투숍 미용실의 경우 병원 내 시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발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 스포츠시설 등이고요 골프장을 포함한 야외 스포츠시설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도 폐쇄가 됩니다 태국 왕실산화 제약회사 시암바이오사이언스의 태국 공장을 생산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태국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고받은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내용 중 태국 정부의 예상실수와 협상지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대비문서는 외 6월 25일부로 아스트라제네카 임원이 태국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과 6월 30일부로 아누틴 부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간부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누틴 부총리는 문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보내진 레터에는 지난해 9월 태국 정부의 첫 번째 요청이 월 300만 회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월 30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면 코백스에 참여하여 저렴하게 백신을 구입하라고 조언했다는 것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현재까지 코백스에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측 문서에는 시암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량은 1억 7500만 회분이며 이중 34.93%인 6,100만 회분 이들을 태국에 공급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태국 공급량을 월 500만 회분에서 600만 회분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0년 9월에 예상했던 것입니다. 태국이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가 씨암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매 계약을 맺은 것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이후 아누틴 보건부 장관의 시크레네터 답장에는 태국의 코로나 감염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이전에 공급을 약속한 월 600만 회분에서 월 1000만 회분으로의 증가를 요청했는데 그 이후의 핵심은 보라요 총리가 태국 국민들에게 최소 1000만 회분의 백신을 매월 제공하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달 최소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얻을 수 있게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중국 신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입하여 접종하기 시작했는데요. 6월에는 시암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국내 감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백신 공급량이 부족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내 6,100만 회분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급량은 수입을 포함해 7월 16일까지 819만4천 회분에 그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에서 신호백 백신을 급히 수입해서 버텨보려 했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인데다 신호백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량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언급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가 유출되자 태국 미디어에서 여론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태국 정부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sns에서는 오해하고 있었다 공장 생산이 늦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지가 늦었다 잘못되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 보다 무섭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 태국이지만 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느낌 입니다. 방콕에서는 지난 7월 18일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청년단이 정치집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뿌라요 총리 겸 국방부장은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는 전날에 이어 계속된 것으로 코로나 감염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백신 관련 문제와 조달 지원 등으로 인한 감염자의 급증과 감염자 증가에 따른 병상과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이 실책이라며 이달로 총선 후 출범 2년을 맞이하는 뿌라 총리의 실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날 14시경 민주기념타업에 모인 시위대는 15시경부터 총리 관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후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시위진압경찰대에서 물대포를 쏘아는가 하면 고무탄과 최루탄도 사용해 부상자가 나와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태국의 시위진압경찰대는 계속해서 체류탄을 발생해 시위대는 시위중단을 선언하고 오후 18.30분경 해산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첫째, 호라유 총리의 무조건적인 사임. 둘째, 코로나19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군에 편성된 예산 삭감. 셋째, 현재 태국에 조달되고 있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모더나나 화이자 등의 mRNA 백신으로 교체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시위 지도자들은 이세 가지 요구가 태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콕과 수도권은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되는 지역 중 하나로 5인 이상 집합하면 비상령, 전염병관리법 또는 기타관계법령에 의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권경찰청의 삐아 부사령관은 모든 시위대를 예외없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작년부터 계속되었었는데요. 작년에 벌어진 시위까지 태국 경찰에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독일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혐의로 태국인 남녀 13명을 불경죄와 선동죄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방콕에 있는 주태 독일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집회를 해체하고 현 태국 국왕이 독일에서 국사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요청서를 독일 대사관에 제출한 것이 국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에 대한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고 질타한 연예인들 또한 정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인 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7월 23일 밀리라는 예명을 쓰는 태국의 유명 여성 래퍼 단우빠 카나티 라쿠라씨가 뿌라유 총리의 명예를 회수한 혐의로 컴퓨터 범죄법이 적용되어 2000바트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밀리씨는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엉망이라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에 글을 올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가 뿌라유 총리를 대신해 지난 7월 9일 밀리를 고소했습니다. 차이우 타나카마누선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유명인사나 공인은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아달라면서 그건 정보를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열악한 백신으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었다면서 정부를 탓하고 있는데 한쪽 면만 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트위터상에는 밀리를 구하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밀리가 전날 방콕의 경찰서에 출석해 벌금을 내고 풀려나자 경찰서 앞에 팬들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세 손가락 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세 손가락 경례는 민주화 시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팬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경찰서를 나온 밀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 손가락 경례 사진을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항상 해오던 일을 계속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싸우고 싸우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밀리씨는 지난 7월 20일에도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필요해 바보가 되지 마라고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유명인들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티아 타바차이 방콕 경찰청장은 7월 22일 25명의 유명인사에게 밀리와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게 호라야 총리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범죄법, 왕실모독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래퍼 밀리 외에도 정부로부터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 연예인은 배우 겸 모델로 알려진 우라야, 같은 배우 겸 모델, 뿌린, 가수 에카차이, 배우 꾸룽폰 등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팀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프라요 총리가 해외발 여행객에 대한 봉쇄 해제 계획을 발표한 후 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달 들어 역대 최다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 현지 매체는 7월 23일 라랄 총리의 국가 재개 방침은 많은 조롱과 회의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 목표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염병 그리고 경제 위기와 싸울 의지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위터에는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대기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콕 인근 아유타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숨을 거둔 이들의 시신이 흰천에 쌓인 채 길거리에 12시간이나 방치되는 일도 벌어져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투병하다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둔 사람들 의 소식 그리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태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신경 쓸 시간에 이러한 상황에 더 신경 써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사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비판을 경호히 받아들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 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